저는 이제 그거죠 i r l Double g i 옛날에 클 전이야 1턴부터 5턴까지 자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서로 어디가자 어디가자 맞추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역별로 숫자만 채워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 대겐 공격 대중 3명 나머지 다큰 그런 식으로 지역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현대 공방론에서. 나 이거 홈잘 못고 잔다. 뭐야? 소리가 딴데서 들리네. 에이 맞습니다. 건정 칠킬이랑아 맞다 건정 들어야겠네. 스피럴 포스 미션만 게임 돼요. 아니요 스포는 계속 서비스했죠. 일단 제 영상 보시면 나중에 시간 투자해서 보세요 왜냐면 턴에 관련된 거는 그냥 빨리빨리 뭐 정보만 빼서 하실 생각보다는 제가 올린 영상을 이해하시면은 진짜 실력 많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무편집으로라이브로 올린 것도 그 이유죠 2층 있는데 제발 저를 혼자 놔두지 마세요. 무섭다. 다 오 소니스형 오. 어 패션이 깨구리 패션이시네. 하나 둘셋 플레이. 둘, 둘, 셋, 그레이 자, 한번 빼고만 하는 순간 또 가는 겁니다 자, 하나, 둘 됐는데, 쳐다볼 때 됐는데 대집이안 오겠지? 쳐다볼 때 됐는데 아 네! 윈체 박았는데 실한가 이게 안 죽노 자703 쓰고 있습니다 형님 방금 반 뜬거 좀 아쉬운데? 아 무궁왕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나있다! 제가 제 이분 보여드릴게요 이거 혹시 시청자분이나 구독자분일수도 있는데 이런 플레이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데캠에서 이런 플레이 하시면은 그냥 혼자 개인전 하는거예요딱 말씀드릴게요 지하 가시면 안됩니다 데캠 공격은 지하 가는거 아, 아니에요 해. 뒤치기 보는거 아닌 이상이야 뒤치기도 그냥 지하 언덕에서 보시고 절대 저런 플레이 하시면 안돼요 옛날처럼 막 녹색 박스 끼고 타이어 끼고 그러면은 그냥 게임 터집니다 네. 제가 이제 욕뜨실까봐 염려해서 말씀 드리는거야 팀도 지지만 분명히 뭐라 하는 사람 있어요 차라리 저희 편 가는데 따라와서 그냥 뒤에서 치나로주서 먹는게 낫지 아, 이거 죽으면 안 됐구나. 그냥 이거 와, 혼자 담으면 무조건 세이브 밖에 못한다니까요. 심지어 이분이 만약에 세이브를 하시면 몰라. 근데 힘들어 보이잖아. 패배하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군대도 튀지 말고 중간만 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팀원들 속에서 잘 묻어 들어야 돼요. 스며 들어야 돼, 잘! 자 이번에는 후핑 한번 가볼게요 스나로 보니까 지금 사이즈가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기둥 나오진 않은 것 같고 2층 먹힌 것 같고 소니스 형이 지금 있어가지고 이게 참 애매하다 꿈을 잡았으니까 안되겠다 이거 빠르게 태세전환 큰 잡대핑 두개 쳐주고 아군이 승리할 시 그럼요. 아, 내가 안 까고 있었나? 아, 이번에 전판 안 갔죠, 제가. 부핀 간다고. 가벼웠나?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자 믿습니다 우리 지지 형님 아까보다 사무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다 그죠? 방이 재밌어졌어 제가 봤을 땐 설하는 척 떼야 될것 같은데 이게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3초 라고 해가지고 설 붙었다가 3초 뒤에 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평균 잘 끌리는 시간이 3초 왜냐면 붙고 나서 1초 뒤에 이제 어? 설설설 하면은 그 사람이 오는데 2초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떼자마자 바로 각자고 쏘면 근데 오늘 아까 왔다고왜 다시 갔노? 무슨 일이고 컴퓨터를 창고에 박아놨다고요어 개인적으로 그 창고 부러운데요 나갔다 아, 작업. 어, 좋다. 이거 자그마. 이거 클럽 많이 오네. 미친. 이 설치되었습니다. 일단 나이스 형 접했다고. 오케이 오케이. 폭탄이 설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깼다가 후피 한번 나가볼까 그쵸 스포는 뭐 고생 할 필요 없죠 그냥 자갑박 하나 둘 프리데이. 알았어요. 방이 재밌어지니까 아우 쏠 맛이 나네. <웃음> 재밌네요. 역시 방이 세져야 돼. 이번엔 바로 폭두개 넣어주고. 그래. 초반 폭이 잘안 죽는구나. 아 어, 이거 뭐야 엥? 뭐야 자 억울한 죽음 아 이런거 이런 신경쓰지 마꼭 어, 음. 이런 죽음 내가 죽더라 우리 편다 있는데 저 자리 시바꾸레이꼬이한개더 양념은 됐겠지 맞았네 사치되었습니다. 와, 이걸 습니다 있는 거 알았는데. 아, 바보야. 이거는 못잡 참... 그러니까요 기둥 쪽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매미이길래 아 이건 윈체를 잡아야겠다 해서 꺼냈는데 세번째 발에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치기 안통했어 놈은 안 죽었냐, 포기? 인재기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다 근데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30킬 하면 스펠이포스 퉁퉁 안되죠 퉁퉁 없죠 어이폭을까다니 오우야 이층포이 안죽네 중.. 나단체나았다 와.. 내 피봐 빨리 동행했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노줌. 아, 노줌 나갔다, 씨. 다시 올줄 알긴 했는데, 아, 제가 알면서도 알죠. 모, 몸이랑 방금 머리랑 좀 따로 놀았어. 호기 매섬 응? 그렇지 자 일단 3 0킬 나이스 일단 아 대표장님 함께 가사니다 하이오하이오 잠깐만 제발 아 이래 허무하게 죽노 아나 <웃음> 진짜 <웃음> 고포 깔까 안깔까 하다가 아껴는데 아 깔걸 큰언 와 이렇게 하고 지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냐 우리 니이 빨리 된거 아닌가 큰을 넘어안았다 우리 인간적으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까비.